저는 유튜브 채널에 팬 글씨 영상을 올리면서 마이비스킷이라는 플랫폼에서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비스킷은 취미부터 부업, 운동, 요리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온라인 형식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제가 맡고 있는 오늘부터 예쁘고 품격 있는 손글씨라는 강의는 그곳에서도 꽤 인기가 있는 편이랍니다 아무래도 글씨체에서 사람의 품격이 바로 느껴지기 때문이겠죠 오늘은 제 온라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의 후기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취미삼아 시작하셨다는 분부터 악필로 스트레스가 심해서 도전하게 되었다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온라인 강의에서는 마지막에 붓펜으로 글씨 쓰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목표로 시작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늘 강조했던 기본핵 연습을 충실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올려드린 제본을 인쇄해서 따라 쓰시면서 잘 연습하고 계신 것같더라고요 특히 초반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후기를 올려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사실 처음 올리셨을 때도 못쓰는 글씨는 아니었어요 4년 전부터 만년필에 관심이 생기면서 꾸준히 손글씨를 써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획 연습부터 제가 강을 속에 했던 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진중하게 새기면서 따라와 주셨습니다. 배움에 있어서는 그 태도만큼 중요한 게 없죠. 이쯤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석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내리긋기의 시작부가 조금 길고 끝을 멈추지 않고 빼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다고 했더니 자그 다음번에 올려주신 글씨입니다 어떤가요? 확 달라졌죠? 이렇게 글씨는 작은 디테일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물론 연습하신 기간이 긴 만큼 그간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동작이 손에 있게끔 숙달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셨겠죠 최근에 올려주신 글씨들을 보면 언뜻 봐서는 제가 쓴 건지 저도 헷갈릴 정도로 발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셨어요 글씨에 들이신 시간과 노력과 그 곡진함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후기도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올려주시면 글씨가 변화하는 과정을 제가 보고 또 첨삭을 해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말고 올려주세요. 여러분의 한획한 한 획에 오늘도 저는 힘을 받습니다.